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지금까지 각 혈액형별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특성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양면성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끼리 오해 없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일종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혈액형별 양면성에 관한 에피소드 첫 번째, 내면적으로는 입니다. 먼저 A형입니다. 질서정연한 세계를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해방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은밀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반면 비형은 변화무쌍한 세계에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는 면이 있어요. 비형은 사고나 행동에 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심한 환경에 잘 적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형은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뭐 이런 거에 관심 이 있는 B형,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O형, 이들은 승부사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매우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이거나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하품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형 중엔 시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인은 현실이나 승부 이런 거에 가장 무관한 직업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마지막으로 AB형. AB형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는 편이죠. 그 특유의 다면적인 기질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고독감이 배어 있죠. AB형 쪽에서 타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타인 쪽에서 AB형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AB형 자신조차 스스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자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양면성은 사실은 좀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혈액형 구라에 적용시킨 것일 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따로 있고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아니란 거죠. 빛이 생겨나면 그림자도 생겨나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이게 바로 동양철학의 핵심 원리인 음양론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죠. 이걸 심리학에 적용시켜 상부성 이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상부성이라 서로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BTS 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소나와 그림자 이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BTS가 앨범 제목에 썼잖아요. 여기서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이고요. 그림자는 아까 빛과 그림자의 그 그림자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것도 심리학 용어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겉과 속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겉이 페르소나면 속 그림자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인격에서 페르소나는 겉으로 드러난 특성이고요. 그림자는 속으로 감추어진 특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보성 이론이라는 게 서로 보상한다. 그래서 상보성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서로 보상한다는 겁니까?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서로 보상한다는 거죠. 페르소나가 특정한 성향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림자는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향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혈액형구라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형은 완벽주의자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좀 깝깝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자신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완벽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해방되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심리학 법칙과 세상의 이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형은 보세요. 변화무한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덕장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람둥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비용은 이렇게 유연한 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면, 그런 면밖에 없을까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비용의 내면에는 정말 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웃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집불통, 누가 뭐래도 요지부동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B형의 양면성이죠. 자, 그리고 O형,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승부사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현실이나 승부와는 가장 무관하다고 할수 있는 시인기질이 있어요. 이게 O형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말고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O형의 양면성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O형은 적에겐 차갑고 동지에겐 따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염입니다. 그렇죠. <웃음> 마지막으로 a 병형의 양면성. a 병은 모든 사람들과 적당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인간관계가 상당히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혈액형에 비해 친해지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이런 것도 양면성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a 병은 겉으로는 그 특유의 다면성 때문에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죠. 알고 보면 이비형은 잔머리하고는 대체로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가식이나 위선, 꼼수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양면성입니다. 그것 말고도 양면성은 많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뻔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수줍음을 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양면성이고요. 그리고 O형 같은 경우는 결단력이 강한 편인데 본인은 아, 자신을 굉장히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아, 일종의 양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심리학 법칙일 뿐 아니라 예 세상의 인치라는 겁니다. 하나의 다른 면인 것이죠. 자, 이 양면성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혈액형별 양면성에 관한 에피소드 두 번째, 개인주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A형은 공동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공동체의 질서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사실이라면 융이 말한 상부성 원리에 의해 이를 보상하는 다른 면이 존재하겠죠. 그게 뭘까요? 사실 내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게 아직도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 이유는 이기주의와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짜 개인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오히려 난내 일하고 너도 너 일하고 나도 너 터치 안할 테니까 너도 나 터치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타인과 자신 사이의 경계선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A형이야말로 진짜 개인주의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A형은 타인을 배려하는 편이지만 그것도 선이 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A형의 개인주의적인 면은 즉 타인과 자신의 선이 분명하 면은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키는 면과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사실 개인주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듣는 혈액형은 오히려 B형이죠. 왜 B형이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남 생각 별로 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죠. B형의 마이페이스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역시 B형에 대한 이러한 속설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상하는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비형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본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고 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비형이 많다는 거죠. 비형이이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A형과는 반대로 타인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B형이 타인의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면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면은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O형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자라는 말을 별로 안하죠. 하지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대체로 솔직하고 직선적인 편이거든요. 즉 O형은 자신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과 다른 면이 있다면 그냥 드러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성격을 분명하게 알수 있겠죠.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자, 이 또한 사실이라면 다른 면이 존재하겠죠. 그건 바로 O형은 동지들과 뭉치는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단주의 성향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단성이 가장 강한 혈액형이 O형이라는 거예요 O형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면이 강해서 유사시에 뭐 대표적으로 뭐 전투상황 같은 거죠. 동지들과 강력한 단결력을 과시합니다. 이럴 때오형의 동지에는 전우에 가깝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형의 개인으로서 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측면과 소속 집단의 개성이 함몰되는 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측면은 뚜렷한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아까 A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AB형입니다. AB형은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까워져도 여전히 잘 모르는 면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개인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자인 것 같긴 한데 모든 사람과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적당한 거리에서. 자 이렇게 AB형은 얽히고 설킨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느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AB형은 자신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AB형은 특유의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면도 이러한 보편적인 사고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 보편적 사고는 A형의 공동체에 충실한 면과 B형의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면이 결합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공공질서, 환경오염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분노하는 A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웃음> 자 이렇게 A형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면과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면이 뚜렷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각 혈액형별 양면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혈액형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는 전혀 다른 아예 반대되는 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믿다가도 그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저 사람도 다른 면이 있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전체 혈액형 관계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다수파와 소수파로 여기서 A형과 B형을 외향, 내향으로 구분했죠 개빡 A형, 소심 A형, 제멋대로 B형, 혼놀 B형 뭐 이렇게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둘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무척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면이 생겨나고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향적인 측면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이기도 한 사람이 되어가면 딱히 어떤 혈액형만이 자신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혈액형과 잘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그 이유를 혈액형별로 설명드릴게요. A형의 경우 외향적일 땐 AB형과 내향적일땐 O형과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외향적이면 괴팍 A형이라고 했잖아요. 소수파. 그래서 AB형과 친하다 그랬죠. 내향적이면 소심 A형, 다수파. O형과 친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A형이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한 쌍방향 A형이라면 AB형하거나 O형하거나 다잘 지내는 거죠. 문제는 B형하고 잘 지내냐는 건데 쌍방향 A형은 B형과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이때 A형이 외향적이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A형이 좀더 외향적이 될때 내향적비형과 확실히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사실 A형, 비형이말버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랬잖아요 대체로 이 조합이에요. 서로 좀안 맞는 A형, 비형은 전통적인 조합, 즉 다수파, 소심 A형, 제멋대로 B형이고요. 소수파 A형, 비형 조합은 잘 맞는 편입니다. 괴팍 A형, 혼놀 비형 바로 이 사람들이 서로 말버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말버지 된다고 했죠? A형의 퍼즐을 맞추는 기질이 B형의 다양한 시각과 결합되면서 마무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때 A형은 외향적 A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때 B형은 내향적 B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향적 B형은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다가 외향적 A형 같은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끼곤 하거든요. B형도 A형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B형이 쌍방향이면 O형, AB형하고는 다잘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외향적 A형하고도 말붙이 된다 그랬죠. 드물게 A형과 B형 둘다 쌍방향이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엔 주로 지적으로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가 나중엔 정까지 드는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A형, B형은 이렇고요. O형과 A형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O형은 원래 A형, B형과 잘 지내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중간형이라고 그렇다고 했죠. 물론 뭐 A형을 비롯한 소수파하고는 잘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이라기보다는 무관심한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O형이 굳이 친해지고 싶은 A형이 있다면 쌍방향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O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A형은 A형이기도 하고 B형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 양자가 만나게 되면 A형이나 B형과 만났을 때랑은 좀 다른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여기서 A, B형 또한 쌍방향인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공감이 가겠죠. A, B형도 O형이랑 입장이 비슷해요. 마치 어퍼놓았다고나 할까요? A형과 B형이 대칭 구조라면 O형과 A, B형이 또 대칭이 되는 거죠. A, B형은 일단 소수파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이 A, 형보다 숫자가 많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이 A, B형을 좋아하거든요. 괴팍 A형, 혼놀 B형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A, B형이랑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O형을 비롯한 다수파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A, B형은 적당히 거리두고 지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아주 친해지거나 뭐 이렇게는 안될 뿐이죠. 음, 말씀드렸지만 쌍방향 A, B형은 O형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오형 역시 쌍방향인 게 좋다는 거죠. 오형 AB형이 드물게 친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배프, 단짝, 절친 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런 관계는 둘다 쌍방향일 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혈액형과 잘 지내게 되면 혈액형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와 다른 혈액형과 섞여 살다 보면 그럼 뭐 싫든 좋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적응하게 되고요. 다음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과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